이벤트 차라 한번 보죠 3496입니다 3496 그러면 31수에 이렇게 떠요 여기 아까 들어오신거 같고 클릭을 합니다 자, 일단 너무 채널 수가 많으니까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할게요 자이 3496이 여기서부터 3496에 들어옵니다 네. 플레이를 합니다 자 여기 3496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다음 동선. 수 ir, 아, 예, 예. 그 다음 동선 선람을 찾아보기 위해는 저는 저는 차량 저는 저는 3 4저6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 이쪽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네, 나옵니다. 예, 지금 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예, 이렇게 가는 예, 중입니다. 예. 예. 지하 주차장까지 갈 거예요. 보세요 지금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예. 내려가고 예. 있습니다. 예, 지하 주차장은. 예. 커넥좀더 많이 띄워야죠. 레이아웃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지하 주차장이 네. 들어간 게 나와요. 네. 네. 네. 이제 켜지고, 네. 이제 켜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여기가 있고. 네. 로지들어오세요 네. 맞죠? 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고요. 우전했을때 바로 이쪽 화면에서 나타나게해고또 우리가 할때 작년 7월 1일부터 나와. 9월 달은 요금이 아주 안하고1월 적이 그러니까 작년 또다로나오거요 4월까지야 저 아, 여기는 서박고 그러니까 하겠죠. 작년 저기 6월 1 네, 하고 있습니다. 제 15년 이제 5월 추가는 지차가어디 주차 돼 있는지 확인할 수가 이, 있습니다. 었어요 그러면 이이 엑셀 파일 다운로드를 갖다 해 봐요. 그 엑셀 파일 다운로드하고 저장을 시켜요 예, 엑셀 파일 다운로드 하면 열기 저장이 있는데 저장을 시키려고요자 아, 여기서 이제 주사장 걸어서 가시겠죠 그렇죠? 열기를 했어요 예예 그게 그거 입력을 해야 돼요. 예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 그 일부터 이제 그뭐 이제 북일동 1호부터 뭐 북일동 백일로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500까지 가면 5 0 0세대 꺾고 높까지 있잖아요. 세대 사용량만 들어가는거 아, 나요. 움직임 감지를 해서 네, 이 영상을 저장할 공동고 공 저장하는. 운영사용량공지나이 예를 들어서 2만 아. 석사0개 2만을 넣고 남은 데 세대 사용량과 따로 세대별로쪼넣는 거예요. 네, 그룹별 전체 사용량에서 저기 그러니까 저기 세대도 빼고 이제 예, 이제 들어갔어요. 모자 분리되다면 모자 분리가 더 올라가신 것 같은데.